안녕하세요 뉴스읽어주는남자 이슈포커스입니다 오늘은 BTS 진의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BTS 진의 유어스가 스파티파이에서 1억 2천만 스트리밍을 넘어섰습니다 진의 첫 솔로 ost곡인 유어스는 2월 2일 기준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인 스포티파이에서 1억 2,247만 스트리밍을 돌파하며 롱런 인기행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어스는 진의 몽환적인 보이스가 돋보이는 곡으로 서정적이고 신비로운 멜로디에 담담하면서도 어딘가 애절한 감성 표현이 더해지며 깊은 호소력을 자아내는 노래이고 TVN 드라마 지리산의 메인 테마 곡으로 사랑을 받은 곡이기도 합니다. 드라마의 여운을 더하며 완성도 높은 노래로 평가받는 유어스는 전 세계 리스너들의 귀를 사로잡으며 발매 후 스포티파이 코리아 탑1 0 0 차트에서 6위로 진입했었는데요. 이후 184일 동안 차트인을 기록하는 저력을 보였습니다. 또한 스포티파이 코리아 탑200 주간 차트에서도 25주 차트인 스포티파이 재팬 바이럴 50주간 차트에서도 12주 연속 차트인 기록을 세우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지는 유어스 뿐만 아니라 디에스트로너, 에피파니, 문, 오웨이크까지 총 5곡이 스포티파이에서 1억 이상의 스트리밍을 돌파했는데요. 2월 2일 기준총 총 7억 9,761만 스트리밍을 넘기며 더할 수 없이 강력한 음원 파워를 자랑하며 음원 강자의 자리를 공고했습니다. 유어스는 발매 후약두 달간의 기록만으로 지니어스 코리아가 발표한 2021년 연말 지니어스 코리아 차트에서 KOST 차트 1위에 오를 정도로 리스너들의 아득한 사랑을 받았는데요. 지는 해당 차트 솔로 가수 파트에서 4위에 올랐으며 개인 포함, 전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한톱 아티스트 파트에서도 22위에 오르며 돋보이는 존재감을 자랑했습니다. 지니 보컬리스트로서 타고난 재능 중 하나이자 그의 강력한 무기인 감정 전달력은 유어스와 만남으로서 더더욱 빛을 발했으며 엘리트 데일리, 지니어스 코리아, 더스코어 매거진, 파플라인콤퍼즈 t v ABS-CBN 뉴스, 아어 반둥 등전 세계 저명한 음악 매체들로부터 집중 조명을 받았습니다. 팬들은 실버보이스가 뭔지를 제대로 보여준 노래 첫 소절부터 마음을 아득하게 만들었지 유어스 내 최애곡 중 하나 신비로운 곡을 좋아하면 마음에 들 거라고 생각함, 곡의 전개부터 보이스, 멜로디까지 어디 하나 버릴 곳 없는 좋은 곡, 좋은 노래가 좋은 가수를 만나서 더 좋은 곡이 된것 같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군복무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진의 소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시간이 빨리 지나 다시 한번 진의 모습을 무대에서 볼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뵐게요.